사람이 죽으면 살아서의 행적에 따라 죽는 순간 점수가 나옵니다. 그 나온 점수에 따라 수천만 단계의 각기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평가되는 것이고이 평가 점수에 따라 갈 곳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에 맞게 바르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착하게 산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이기적으로 부와 권력을 담하며산 사람들이 죽어서 악한 곳에 가지 않는다면 이 어찌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착하게 산 사람들의 원망을 어찌 하늘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 사후의 위치가 결정되어야만 하기에 사라사의 병가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부에는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록에는 사라사의 행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 영계나 법계, 하천, 중천, 상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유천생 수준의 영이면 유치원생 수준의 위치로 가고 대학생 수준의 영이면 대학생 수준의 위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좋은 점수를 얻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했는가.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했는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얼마나 맑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가. 이러한 것들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